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자리 이 자리가 늘 생각나는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오늘 지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렁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온 인류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통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오늘 봉독한이 말씀에 축사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저들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은 오고 동당하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주셔서 말씀 듣는 중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사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또한 묶인 것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로 일생일대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자리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 축복된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마귀 호두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영들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 지어다. 영안이 열릴 지어다. 영의기가 열릴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저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아버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기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타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길이길이 바리바리 쏟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었는가요? 어, 간단히 합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또한 기근 나라마다 참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팬데믹으로 통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를 겪었고 뿐만 아니라 일제 36년 그런 고난의 기간들을 겪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이런 잘사는 나라도 발전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요 강합니다 위기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위기라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개척교회하고 이런 분들이 참 문을 많이 닫았어요 지금 뭐 정확한 것은 파악은 못 하지만 은 1이 0 0개가 아니고 1이 천0 0 0개가 아니고 1, 2만개가 이렇게 닫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한 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본질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약에 잃었다 하면은 시작된 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스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씨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그 심령 폐부를 살피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에네게레스란 말인데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림 당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그 손흥민성순과 공 하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마인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장래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세계부자가 됐어요 거기에다 일본의 손정이라는 사람이 그 설명회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한 15분 설명회를 듣고 200억을 베팅했답니다 그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절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기고 우리 교회가 위기고 그러지만 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갑니까 로고스라 그러죠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로 아는 주님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는 가슴으로 만나는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입은 영혼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 많이 있고 살아갑니까 그 모든 상처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오셨다면 오늘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1절 1 2절에 말씀합니다 내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받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고 저 여러분의 행복자가 되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요 은 역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 말로도 산 넘어 산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나타나고 자녀 문제 해결하면 남편 문제 부인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늘 겹쳐서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자문 16장 3절를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경영하는 것까지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의 41장 1 0절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태민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와 여러분을 능력의 강렬한 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에는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들을 믿고 예수 그리도로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저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접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탔다 그러면서 이사의 4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지 못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있단 날지라도 살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자가 아주 행복자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죽게 조금 맡겨라 그럽니까 다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집안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은 골, 골이란 말이에요 손흥민이가요 골을 딱 넣어버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주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 오늘은 나가실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맡기고 홀가분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을 안고 승리의 길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 다내말로 받으셔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역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우나에 가보니까요 사우나 카운트에 보니까 그게 적혀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그걸 해왔어요 상법 153조 이항 화폐정권 유가정권 고가물에 대한 것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억 가지고 현찰 옷장 속에다 넣어놨다고, 옷장 속에 넣어놓고 목욕해보세요. 사우나 해보세요.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누가 가져가 버렸나? 혹시 열쇠 따버리지는 않았을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상에서 말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것다 죽게 맡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주에 그할 곳이 많도다 지금 얼마나 집값도 비쌉니까? 분배격차도 심해지고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네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요 내가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만나면 인생 역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역전을 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생의 동안에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의 문제 다 해결해 놓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보건의 문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각색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38년 된자를병자를 고치셨죠 그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해 동안 지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애들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두 혈뇨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열문동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났고 기머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를 로 살리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구를 살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타비다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면 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된다는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은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던 사람입니다 태아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누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태아 때 양잿물을 드셔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나왔는데 죽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광교석 십자병으로 갔는데. 죽은 애를 데려와서 어떻게 살리라고 그러느냐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으려고 아마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 모양인데 그 아주머니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신생아 피덩어리니까한번더 가보시지 저쪽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광주 제중병원이란 데는 지금은 기독병원이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제 모든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한 번도 그 이후로 병원에 출입하는 일이 없어서 그 기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살렸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세우신 병원인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은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너를 모태에서 선별해 놓았다 네 못해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못해서 성별해 놓았다. 예레미야 일장 오절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얼마나 한없이 울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He s starting everything 하나님께서 꽉 품에 안 듯이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잊혀지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일생일대에서 생각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또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일부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한 분이 오셨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지셔서 깨끗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것 맡겨버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실체 살아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를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은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실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어떤 사람은 청중이요 관중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실제 상황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제를 보니까 내가 예수께서 그르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 구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길이요 길이요 신약생가는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죠 영의 성경에 보니까 길이요 앞에 더 자가 붙었어요 그건 정관사를 말하는데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게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옳은 길을 잘 들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잘 들었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참된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길입니다.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길이 많이 열려 버리는지 몰라. 계속 도로를 뚫고만 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딱 목적지 누르면은 정확히 돌아갑니다. 각 도착됩니다. 잘못 들으면은요 내비 양이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다시 돌아와세요. 다 그렇게 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랬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오직 이 심판을 면할 때는 오직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천연두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미국의 제너라는서가 우두종도법을 발견하여서 우두주사를 맞게 되니까 그 생명을 부재했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지금 은 코로나 시대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고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백신, 영원히 죽지 않는 백신. 우리 주님께서 십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주님. 저희 여러분의 시간 가슴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고 가슴으로 만나서 마음으로 품고 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절이 15절을 보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여서 즉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되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살았던 요호수와 칼립이 있었습니다 요호수아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스가라에서 해보니까 스가라한테 스가라야 네, 너 요호수와 알지 네요호수아는내 말을 다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열정탕꾼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장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쳐들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요서는걸립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밥은요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말씀 그날에 그날에 구원의 날에 그날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날에 내가 그를 생명으로 품으리라 라하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품어주리라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 믿을만한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요즘에 못 믿고 살잖아요. 잘. 원년이 주님만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대상이에요. 사랑해 주면 좋다고 럽니다 그렇죠. 자꾸 이쁘다고 해주세요. 남편 되신 분들은 부인을 자꾸 이쁘다고 해줘요. 양기보다 당신은 더 이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자꾸 이쁘다 그래. 미웁다 고울해보세요 미워해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떠 나왔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길이다 두 번째 내가 진리다 라는 거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세상법은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 세상법은 바뀌어요 정권 바뀌면 또바뀌지요 여러 가지로 다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내가 진리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내가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이 말씀을 저는 가슴을 막 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늘 가슴을 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음의 문제까지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목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랬죠 마리아와 마다가 그렇습니다 살줄 압니다 다시 다음에 부활해서 살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믿으면은 영광을 보리라. 즉시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서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으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는 일평생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고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들 와 계신다면 특히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준비된 자를 쓰시겠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갈기갈긴 찍힌 심령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의 문제 막혔던 것들이 모두가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부어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거는요 전개되어 있어요 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전제가 됐어요 너희들이 명령과 내 명령과 기류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 옆에 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꼭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 만나서 인생 역전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일생이 돼 있어서 정말로 늘 기억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그날의 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노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한 2, 3분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실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맡겼던 것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했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께걸갈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주님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복잡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